멍에 뿌리소사다 타피오카펄 타피오카펄 한 글자씩 천천히 다, 사, 피, 비, 비 오, 오, 오, 카 가. 타피 오카 타피 오카 펄, 타피오카? 깨지, 타피오카 맞자, 펄? 나, 나, 나, 나. 그렇지 타피 오카 펄타피 오카 펄들이켜타피 오카 <놀람> 펄나 빼고 라면 타피 오카 펄타피 오카 펄펄펄타피 오카 펄타피 오카 펄 야! 피 오카 펄피 오카 펄 타피오카 펄다나비비우우가가가 오. 오. 오. 오. 야야야야 야, 펄우피오카펄나비옥과하하하켜장깨고야 <웃음> <웃음> <웃음> 버블티 타피오카 펄 맞지 맞지 맞지 야야 야. 망했어. 얘 yeah, 몰라. 자금통. 예? 네? 아. 에? 에? 자금 에? 아모르 파티. 아무르 파티. 아무르 파티. <목소리도>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아아아모르지파파지지 아, 아. 아, 뭐,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파티 아, 파이팅! 오! 다음, 다음, 다 어! 아음 맞아, 맞아, 맞아 한번더안해어 아, 아, 아니... 문제, 살아간다고. 문제 다시 낸대요 아,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웃음> 오렌지 에이드 아, <웃음> 오렌지 에이드 <웃음> 오렌지 에이드 <웃음> <웃음>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에이드 오렌지 오오오 렌치 에이드 오렌지 딸기 오렌지 에이드. 이에 이즈 g e 지 a 지에 e o 오렌지 o n g e o n g e Orange. o r o n g a e 야 다시 말해봐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 뭐라고? 개버이버더버 색깔 중버 좋은데 자, 자, 자, 자, 이쪽 버쪽버터한 면씩 말해 오렌지 이드어 오렌지 이드 뭐라고? 네, 야 오렌지 이드는 뭐야? 오렌지 이드런게 아, 에이 네, 어디서 생생 오렌지 헤이드. 야 아깝다. 잠시만. 아모파 맞죠? 맞아. 아 맞아. 야이게 색깔 너무 쓸서버데여기서부터꽉막는수이형나한번 듣고가 진짜로. 좀 결코? 결코 어떻게 해요 네. 어, 하려고 했는데 아무아르 네. 퍼치까지 <웃음> 빠르지 않았어 우리 한번 순서를 바꿔 볼까요 그러면 아 근데 여기까지는 네. 네. 너너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는 순조롭잖아요 그럼 너무 한걸래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굳이 여기까지 순조로운 데 순조로운 걸 다시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진짜 말이해갖고 너네만 봐볼래 여기서 테블마를 잘 해줘 해가 될 때까지 벌써 파리에 세차리 멀리 뛰기. 봐봐. 세세차사리이멀멀 멀, 멀리 띠띠띠기 띠, 해봐. 멀. 세상 멀리 뛰기. <웃음> 말 세차리. 제제자리벌 라이벌리 라이벌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 <웃음> 날려버려 지는 멀리뛰기 벌레기 멀리뛰긴데 제자리에서 뛴다고요 <웃음> <웃음> 아, 번지점프? <웃음> 야라아라이벌이쥐게라이벌라이벌이 <웃음> 쥐인데 이, 이, 이, 몰라 나도 모르겠지 나도 라 카스레모 패스 패스 패스 <웃음> 그게 뭐예요? 아이다하다. 레, 라, 라, 레, 다, 레, 레, 라, 빈사야, 라, 와사, 레, 서 라, 레, 레, 다, 레, 어이 이 레서 판다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레서 판다 턱 <웃음> 내가 맞게 <막게> 들었나? <웃음> 레서 판다 레서 판다 레서 판다? 나나 나? 가자 가자 하자자레서 판다 하자, 하자. 하자. <웃음> Oh, oh, oh! 에. 에. 에. 아. 에. 아. 레스팬펜더레오레스팬다레스오펜레스팬펜레스팬펜레스팬펜레스팬펜레스오펜레스오펜레스 다. 에베레스트 다. 야! 에베레스트 편하게 편하게 베레스티 에베레스티. 에 사랑해 티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공용공도공노 공기청정기 공이 김선단 뭐래 공기청정기 암무 레파티 공기청정기 암무 레파티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아아아 <웃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대머리 독수리 할머니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웃음> 대머리 독수리. <웃음> 대머리 독수리. 아. 머리, 독수리. 받아, 받아.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아, 아, 아.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알. 알파리알알파 파. 알파카. 카파카 <웃음> 알파카. 알파카. <웃음> 알파카. 알 파카 알파카 뺑뺑이 아이돌 그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나 알파카+ 알파카+ 알파카+ 와, 땀난다. 와, 씨, 이거 덥다, 잉.